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담TV 유튜버예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마시모토띠 하울 영상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우선 첫 번째 의상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인데요. 제가 마시모토띠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자라 브랜드도 좋아하지만, 자라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차려입고 싶은 날 어디 좀 좋은데 갈때 그럴 때는 조금 자라보다는 마시모토띠가 어울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캐주얼을 굉장히 즐겨 입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조금 차려 입은 것 같은 그런 셔츠나 블라우스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시모 뚜띠가 이런 셔츠나 블라우스를 조금 느낌있게 만들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 같은 경우는 우선 디테일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카라도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 이게 완전히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버튼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버튼이기는 한데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브라운 톤이 조금 뭐랄까 사람을 조금 더 지적이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디테일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좀 서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쪽에 쭉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어요 라인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다 보니까 기본 셔츠인데또 기본 셔츠 같지 않은 느낌이 있고 제가 지금 앞쪽은 넣었는데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트여져 있거든요 기장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꺼내서 입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반만 넣어서 입으셔도 되고 뭐다 넣어서 입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뒤에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길어요 제 허벅지 중간까지 사실은 오거든요 모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에 사실 그렇게 긴지 몰랐는데 제가 이거 지금 XS로 주문한 건데 굉장히 좀 길더라고요 이렇게 다 꺼내서 입었을 때에도 보시면 앞에하고 뒤에하고 기장이 아주 조금 차이가 나요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요렇게 치임이 다 되어 있어서 앞에만 살짝 넣고 입기도 편해요.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재질은 살짝 광택이 도는 여러분 광택 보이시나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너무 구김이 잘 가지도 않는 딱 적당한 느낌이고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다 보니까 어좀 살결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XS을 이걸 구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XS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깨가 조금 그렇게 막 넓은 편은 아니지만 살짝 내려와요. 상체가 마르신 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실 텐데 셔츠를 너무 딱 이렇게 각진 걸 입게 되면은 뭐랄까 좀 어깨가 굉장히 더 좁아 보이기도 하고 얼굴이 더커 보이기도 하고 상체가 너무 말라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의를 조금 오버사이즈로 입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한 단계 더큰 사이즈를 사거나 아니면 이런식으로 조금 숄더 라인이 내려와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자켓은 막 어깨뽕이 빡빡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셔츠는 어깨뽕이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루즈하게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저처럼 흘러내리게 입지 않으시고 아예 딱 각을 잡아서 요렇게 요렇게 입으시면 또 느낌이 다르죠? 어깨라인이 이제는 맞죠? 아까 제가 버튼을 풀었을 때에는 조금 양옆으로 흘러내리게끔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렇게 입으면 정장에다가 매치해도 전혀 뭐 이상하지 않고 저는 이 셔츠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소매 부분이 저는 긴게 좋거든요 요즘에 요렇게 되어 있는 셔츠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와이드로 되어 있는 셔츠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마시모토띠가 이런 소매 부분의 디테일을 굉장히 잘 살려요 그래서 어떤 셔츠는 조금 더 여성미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셔츠는 조금 더 중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소매 부분은 와이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접어도 돼요 그래서 접으면 또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살짝 롤업을 해주면 왠지 되게 일자라는 커리어모 같지 않나요? 만약에 스커트를 즐겨 입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하이웨이스트인데 조금 롱스커트를 입으시면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셔츠라는 느낌보다는 어? 블라우스네 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셔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렇게 버튼을 오픈을 하고 조금 스키니 바지에다가 이렇게 안에 벨트 하나만 해줘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입어질 것 같은 그런 그런 셔츠였어요.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셔츠를 다 넣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출근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을 하면 이거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꺼낸 다음에 셔츠를 이렇게 살짝 소매를 걷고 그냥 이렇게 하고 공원을 거니면 너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후는 맥주 한잔딱 질려 있고 이게 근데 소재는 조금 도톰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름에 적합하진 않고 어, 봄이나 가을쯤 음, 그런 계절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사실 늦겨울에도 여기에다 가디건 하나만 매치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셔츠입니다 자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게딱 정말 오버핏이다 할 정도로 어깨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아까는 제가 살짝 이렇게 열어서 좀 많이 옆으로 보내서 오버핏이 느낌이 났다면 지금 이건 정말 오버핏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깨 라인이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같고요 요거 제가 원래 화이트로 되게 구매하고 싶었는데 사이트에서 제가 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블루 컬러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블루 컬러로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 이미 화이트 셔츠는 있으니까 블루 컬러 이 은은한 이 색깔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막상 받아봤을 때 그리고 청바지나 뭐 면바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정장에도 굉장히 좀잘 어울릴 컬러라서 이 컬러로 구매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이트 셔츠보다는 조금 더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간절기용으로도 딱 적당할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많이 더운데 폭염이라서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이면 입기에는 조금 좋은 그런 셔츠인 것 같아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화이트 셔츠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광택감이 있는 셔츠이고요.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연한 그런 하늘색이에요. 만약에 햇빛 많이 받는 날에는 멀리서 보면 살짝 어, 푸른기 도는 흰색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밝은 그런, 그런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셔츠는 지금 살짝 품이 다른 셔츠들에 비해서 큰 편이기는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이 팔소매 통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오버사이즈 느낌을 낸다기보다는 숄더라든지 이런 품에서 아주 조금씩 오버사이즈 느낌을 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와우 나 오버사이즈예요. 이렇게 딱 보여지는 그런 셔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받아봤을 때 저는 지금 이거 엑스 스몰을 시켰는데 어? 스몰 시켰어도 될법 했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많이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셔츠도 마찬가지로 앞하고 뒤하고 기장이 살짝 다르고 트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처럼 이렇게 넣어서 앞부분만 넣어서 입으시는 분들은 넣기 굉장히 편하죠. 이게 트여있는 것하고 안 트여있는 것하고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기장은 아까 그 셔츠에 비해서는 조금 짧은 편이에요. 어, 엉덩이에서 한 10cm 정도 내려온 정도? 제가 지금 키가 160, 161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기장은 뭐 허벅지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가려지지 않는 그런 짧은 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바지를 입고 싶은데 어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해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셔츠를 조금 같이 매치를 하는 편인데 꾸안꾸 루이라고 하죠. 이 셔츠는 아까 보여드렸던 흰색 셔츠에 비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서 찢자진 청바지 입으셔도 될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살짝 스트레이트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핏에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스키니 입으셔도 되고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그런 셔츠예요. 만약에 이 밑에다 면바지를 입게 되면 살짝 뭐랄까? 단정한 느낌이 많이 날것 같고요. 슬랙스도 굉장히 잘 어울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마바지인데 통 넓은 거 이런 거에다가 굉장히 조금 예쁜 가죽쪼리 같은 거 하나 신으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츠도 소매가 이렇게 긴 편이에요. 와이드하기 때문에 반으로 접어서 입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그냥 입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셔츠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뒤쪽에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주름이에요. 이 주름이 잡혀있는 것하고 안 잡혀있는 것하고 느낌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버사이즈 느낌은 그런 이 뒤쪽에도 볼륨감이 살짝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름 하나로 이렇게 볼륨감까지 뒤쪽에 살아줘서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꾸안꾸 느낌을 많이 내려고 이렇게 셔츠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는데 어, 마시모투띠만큼 예쁘고 조금 가격도 괜찮은 셔츠가 별로 없더라고요. 세일할 때 굉장히 좀 득템을 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올 가을은 아마 제가 셔츠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마시모투띠 하울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